여기서 보시게 되면, 요게 요만큼만 나오고 어떤 영상들 보면, 네. 뒤에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게 크로마키, 요 크로마키라는 걸 적용한 거예요. 크로마키, 그죠? 예, 네, 그걸 네. 하는 방법이 어뜨, 어떻게, 하냐 그러면,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여러분, OBS에서, OBS에서요,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 캡처 단지 보이죠? 네 그래서,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필터라고 나와요. 필터 보이죠? 시 필터. 필터를 클릭하면, 클릭하면, 여기 효과 필터에서,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? 자 이미지 마스크 분압은 없애버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없애버리고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밑에 보시면 크로마키라고 해요. 크로마키 음. 이걸 클릭한 다음에 크로마키를 적용하 적용 어 뭐야 자르기도 뜨게 나오고 진짜. 크로마키를 여기서 적용을 시키잖아요 적용시키고 녹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그러면 이제 이 녹색 처럼 올려보세요 쭉 높게 그럼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세요 이렇게요 내리면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여러분 다시 한번 올려 보세요.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. 좀더더 올려 보시면 네, 좀더더네되셨나요 더 더. 네. 우리 저기 김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러면 네. 제가 이 상태로 이상태로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. 이 상태로 제가 녹화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, 여러분. 자, a l 제로 녹화 하겠죠, 그죠?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쩌저쩌 설명 하겠잖아요, 그죠? 끝나고 나면 Alt 나이 누르면 되잖아요, 그죠? 이 상태에서 어떻게 녹화됐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보면 되겠죠? 그럼 뒤에 크로마키가 적용돼 가지고 뒤에 깔끔하게 녹화가 되어 있다고 요 여러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? 자 그러면 아마 녹화된 모습들이 아마 녹화 영상에는 정상적으로 되셨을 거예요